안녕하세요 초원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지금은요 아까 앞에 일부 주택연금에 대해서 근본적인 걸 우리가 오늘 전문가이신 김태영 팀장님을 모시고 잠깐 살펴봤었죠 근데 이걸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가까이 저 우리는 부산이잖아요 부산 가까이에 있는 또 실제 아파트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대비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아지는지 우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세부 사례 오늘 자세히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해 하실 것이, 어,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주택가격에 따른 월지급금을 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크게 나이하고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요. 앞선 이제 앞선 시간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가입하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72세라고 했기 때문에 7 0대 네.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3억 정도로 하시면 월지급금이 92만 6천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부산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6억하고 네. 9억도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6억짜리 집에 사신다고 한다면 7 0대이신 분들은 185만 2천원 을 매월 받게 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9억짜리 집에 사신다고 한다면 70세 기준으로 275만 6천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 아 근데 괜찮네요 괜찮은가요? 저 275만 6천원 받고 싶습니다 아네 <웃음> 9억짜리 집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웃음> 아 정말 이거 플러스 국민연금 하면 뭐 그죠 굉장히... 어, 앞서 설명 드렸던 그 표에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어? 공시지가 네. 9억까지라고 했는데 왜 월지급금 저희가 만든 표에는 12억까지 있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했어요. 아, 궁금하셨죠? 그,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가입대상 자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지만 저희가 월지급금 계산할 때는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세를 반영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동산어 인터넷 시세를 기준으로 가입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시세가 없는 경우에 국민은행 시세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네 번째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부산도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신축으로 새로 입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신축 아파트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시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담보물권 조사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생각하시는 시세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안 그래도 그거 궁금했었는데요. 음. 왜냐, 재개발 네. 완성돼서 새로 입주할 때, 네. 아직 이전 고시안 났는, 아, 이전 곳이는 나야 되네요. 음. 등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보존 등기는 나야 아, 됩니다. 네. 아, 그러네요. 등기 나오면 바로 활용을 할수 있네요. 네. 근데 다만 정말. 시세가 나오기 전이라도 네. 감정평가를 받거나, 저희가 아, 담보평가 조사를 해서 이용하실 수가 아, 있습니다. 그러 네. 근데 보통 새아파트 입주할 때는 네. 보통 주택 담보 대출을 집단 대출을 좀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끌고 네. 있는 상태 그 집을 공시가가 네. 한 6억이나 9억인데 네. 대출금 한 3억이나 한1 2억 있어요. 네. 그거 가능합니까? 연금이. 주택 연금. 주택 연금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보통 아. 이제 주택연금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음. 아이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잔금대출을 상환해야만 나중에 가입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셔서 요거 먼저 네. 정리를 고민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음. 만든 상품이 저희가 그 상환용 주택연금이거든요 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급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출 상환 방식을 선택하시게 되면 대출 한도의 50% 초과해서 최대 90%까지 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연금은 국어안정뿐만 아니라 생활안정까지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한도의 50%로 제한을 해드리고 있는데 나머지는 월지급금을 받아서 평생 생활안정을 좀 수고하셔라라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장금대출이 있으면 목돈이 더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네네. 그 경우에는 대출한도의 90%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5억짜리고 70세이신 분이 라면 이제 요 대출 상환 방식을 이용할 경우에 2억 4,600만 원까지 일시에 받으실 수 있고 이걸로 상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만큼 목돈을 받으시면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월 지급금표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내가 목돈을 인출한 만큼 비례해서 또좀 줄겠죠. 맞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대출 상환하고 네. 나머지를 받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아하. 그래도 대출에서도 이렇게 가능한 방법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뭐 금리도 사실 궁금해요. 아, 아까 네. 주택 연금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받는다. 네. 뭐 은행 대출보다는 대출 이자 이렇게 그 네, 하는 것보다는 좀, 비쌀 비쌀 좀 수도 있고, 네, 네, 네. 유리해야 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그냥 대출 상품이 아니라. 노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복지 정책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비싸면 네. 안 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본 기사에서는 지금 일반적인 주택 담보 대출 이자율이 7% 넘어섰다라는 네. 얘기도 봤는데요 지금 최근에 부산에 입주한 재개발 단지 부산 그 동래구에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의 경우를 보면 네. 집단 대출이 일반적인 개별 대출보다 조금 더 금리가 저렴하다고 하지만 4% 중 후반대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주택연금은 현재 대출이자를 산정할 때 코픽스 금리 플러스 0.85거나 아니면 3개월 단위 CD 금리 플러스 1.1%인데 둘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 작성한 기준율로 봤을 때는 코픽스가 1.7%였기 때문에 지금은 2.55%가 주택연금 대출이자가 됩니다. 음. 그러면 4% 후반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음. 저렴한 부분이죠. 다만 이제 좀 고민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주택담보대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한꺼번에 목돈을 받으신 대신에 요게 급리가딱 정해져 있지만 예, 예. 주택연금 매월 월제급금을 받잖아요 네, 요게 네. 대출 잔액으로 포함되고 매년 네. 월지급액만큼 대출이 맞아요. 증가하는 걸로 원금이 된다는 거죠 네. 네. 이자계산 네. 방식이 국리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네. 그러네요 요건 네. 음, 음. 나중에 주택금융공사에 저희가 상담 신청을 하면 자세하게 이런 분또 비교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신청 시점에코픽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시한 네. 금리하고는 또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 여기 예를 들은 어게 지금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에 네. 시세 1 0억으로 가정을 해서 네. 70세이신 분이 네. 월 얼마 받는지를 예시를 내놨는데 꽤 많으네요. 네. 금 아무래도 이제 가장 최근에 부산에서 재개발 단지로서 입주한 단지가 동네레미안아이파크이기 때문에 네네. 요거를 말씀드리는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동네레미안아이파크를 음. 경우를 들었는데요. 신축아파트인 경우가 가입할 수 있을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음. 신축아파트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보존등기 난 이후에 가입하실 수 있고 음. 시세가 아직 나오기 전이라면 감정평가나 음. 담배평가 조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제 음. 이 분양가는 10억이 아니지만 저희가 월지급계 계산할 때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시를 드렸을 때 70세이신 어르신이 입주한 곳이 시세가 10억 정도라고 한다면 이분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약 275만원입니다. 그런데 입주한 곳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연금액 예상을 조회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현재까지 네. 이용하고 음. 있는 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얼마고 집값이 얼마고 내 연령이 얼마라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다. 바로 계산이 가능하시니까요. 어허. 홈페이지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아까 공시가격은 9억까지 여야 한댔는데 네. 시세가 10억이라 하면 월지급은 공시가격 네. 계산한 맞습니다. 게 아니고 시세에 맞습니다. 대해서, 대해서 계산인 네. 거죠. 네. 어, 맞습니다. 그러면. 네. 아, 이것도 좀잘 활용하면 세대액을 네. 받으면서 자격은 되게 네 아,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네.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 서류를 봤는데 네. 그 해운대에 있는 마린시티 맞나요? 네. 마린시티 거기가 네. 비싸기로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천다도안받는데 예. 시세가 한 14억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근데 공시지가는 6억 500만 원이셔 가지고 어, 예, 많은 음. 월지급금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아, 그 굉장히 좋은, 좋은 어, 네. 아파트를 사야 되네요 결론적으로 싸격은 어... 되면서 뭘 많이 받으려면 지금 시세가 좋은데 공시가는 아직 안오요 아무래도 집값이 <웃음> 좀 비싼데 거주하시면 월지급금을 많이 받으셔. 네. 그런데 그러면서 9억은 초과하지 않나. 네, 공시가는 9억에 초과되지 않는 곳잘 찾아야 네. 되네요. 그래서 네. 네.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웃음> 네. 국내 레미안 아이파크에 그냥 주택담보대출만 이용하셨을 경우에 네네. 주택연금을 이용하셨을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냥 주택연금을 이용하신다고 한다면 70세이신 분들이라면 10억짜리 집이라면 한 275만 네. 원 받는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주택담보대출로 잔금대출을 받으셨어요. 2억 정도를 받으신 네네. 경우에 30년 만기 이자율을 4.5%로 가정을 하게 되면 네. 매월 현금을 마련하셔서 101만 원을 은행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거를 이제 저희 상환용 주택연금으로 갈아타시게 네네. 되면 네. 2억을 다 상환하시고도 월 네. 162만 원의 가용 현금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이제 정기적인 월수입이 없으신 음. 음. 네,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소득 없는데 셈으로 이자를 101만 원 지출이 아, 네. 나가던 거를 네. 이자 안 내고 네. 162만 원이 들어오니 결론적으로 200만 원, 뭐 60만 원 정도가 네. 세부가 되는 그런 거네 네. 요 굉장히 맞습니다. 삶의 질에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겠군요. 이제 매월 내가 1 0 0일만 원을 마, 마련해야 되는데 정기적인 네. 수입이 없으신다면 굉장히 고정스럽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나한테 음. 162만 원의 용돈이 생긴다고 하시면 여유롭게 그렇네요. 드시고 싶은 것도 드시면서 고민 없이 좀더 윤택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근데 허걸리자에 많이 나오는 집을 찾기가 쉬울까? <웃음> 그게 아, 고민이네요. 네. 사실, 비싼 집이 아니어도 주택연금이란 네. 상품 자체가 네. 좀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제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좀 기대고 있는 자산 비율이 좀 높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집한 채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자식들한테 많이 퍼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막상 이제 연세 드시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꼭 비싼 집이 아니어도 생활 자금이 필요하신 음. 분이라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활용 잘하면 굉장히 여긴한 제도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어, 괜찮네 이러면서 좀 가입을 해야지 네. 이러면 어떻게 하죠? 김태임 팀장님 개인 핸드폰 번호를 지금 확 오픈해 드릴 아. 수가 없어?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저희 주택연금은 <웃음> 주택금융공사 상품이기 때문에 가까운 지사 어디든 방문하시면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까운 저희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 부산이니까 부산에는 네. 이제 두 군데 지사가 있는데요. 다섯 개 구하고 경남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상이 있는 서부산 지사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열개의 부산 구와 한개의 기장군 포함하면 열한 개 구군은 저희 부산 지사로 방문하시면 되 네. 저희 부산 지사는 터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내골역에서 아, 오셔도 되고 서면역에서 오셔도 돼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네요. 가까이 계시네요. 아, 네네네. 이 그... 제가 제 간략하게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688-8114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많이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적으로 제가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왔습니다. 네네 이제 제가 평생 이 집에 거주하시면서 연금을 받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사가면 안되나? 갑자기 이사가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서 네.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네. 이사 가셔도 됩니다 다만 이사가는 아, 아. 집이 기존 집하고 주택가격을 비교했을 때 비싼지, 싼지에 음. 따라서 월지급금을 음.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받으실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음, 수도 있습니다. 네. 집의 가치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사 가셔도 됩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연금의 무게가 꼼짝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거 네.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세금도 주인이 다 내야 되네요? 아, 그럼요. 그럼 좀 대신 내주시죠. 아, 네. 주택연금은 저희가 용돈을 주인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대해서 세금 안 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네요. 소유권에 해당하는 각종 세금들은 음. 본인이 다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재산세 한 20%, 20 이나요? 25%? 25% 감면해드립니다. 아, 네. 그런 정도의 혜택들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연금 가입하기 전에 아까 대출 다 갚아야 하나요? 했는데. 네. 가입하지 음. 않고, 그러니까 가입 전에 정리하지 않으시고, 저희 가입하시면서 주택연금으로 상환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가입하기 전에 다 정리해야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희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 보시면 방법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음, 음. 그 다음, 저 정말 궁금한 게 사실은 네. 두 번째 질문.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주택도 주택연금이 가능한가요?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소장님 채널에 나오게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웃음>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관리처분 인가받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가입,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인가받은 후라면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철거된 이유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담보를 잡을 주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렇죠그 네. 가입이 불가능하시고 근데 어 이미 인가 전에 가입하고 있다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진행돼서 멸실되면 그때도 다 상환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이분은 상환 안 하셔도 되고 계속 아. 유지해서 나중에 새롭게 입주하시는 곳으로 예. 변경해서 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어, 이거 굉장히 좋네요. 네. 관리처분인가 전에 어쨌거나 네. 주택 상태 때 내가 받은 주택 연금은 그대로 쭉 이용할 수 있고 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가 새로 네. 완공이 됐을 때는 그 가치를 다시 또 문의하셔가지고 금액을 뭐 상향을 한다든지 네. 맞춰서 어떻게 할수 있다는 거죠. 네. 어, 이제 우리나라 어머니 아버님들이 가장 음. 고민하시는 음. 게. 자식들한테 1원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다 있으시기 때문에 아,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때는 필요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어, 조금이라도 더 갚으면 내 자식들한테 더 많이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갚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갚고 그래, 싶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겠네요. 맞아요. 네네. 갚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음. 거를 고민을 드리는 거를 좀 해방시켜 드리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음. 않지만 네. 원하신다면 일부 또는 정보를 갚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네, 네, 어, 그 신탁방식은 어떤 거예요? 어, 저희가 작년 6월 9일에 새롭게 만든 상품인데요. 네. 보통의 주택연금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두 부부가 이제 평생 연금 형태로 받게 되, 해드리겠다라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네네. 상황 설정 보면 음. 저희가 부부예요. 소장님하고 제가. 네. 제 소유였는데 제가 네.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면 네. 제 배우자도 평생 이 집에서 살게 하고 싶고 연금을 받으면서 윤택한 삶을 살게 하고 싶은데 네. 저희한테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집은 사실 한국인들한테 네. 네. 네, 다 네. 똑같지는 네. 아니고 이제 비율은 다르지만 1.5대 1대, 1대 1 네. 이렇게 다다르다 네.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급을 해드리려면 나머지 상속자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 근데 자식분들이 음. 당연히 부모님이 음. 편안하게 살길 바라겠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쉽지 않고 또 외국에 살면서 연락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면 본의 아니게 연금이 중단되고 지급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 신상방식이고요. 신상방식은 중간에 제소유였다가 제가 죽고 나서도 바로 배우자한테 중단됨이 없이 연금을 지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장 큰 장점됨을 만들었고요. 소소하게는 이제 비용 절감되는 측면도 있고 어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또한번 이제 고민하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 임대주면 안 되나? 이 집에 대해서 그런 네네. 고민도 하시거든요. 네네, 그렇죠. 기존의 근저당권 방식에서는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만 네네. 저희가 임대차가 가능했었는데 신탁하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 있어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가 음, 있습니다. 소유권이 주금공에 넘어간 후에, 뭐, 네. 임대, 이렇게 하는 그런 거군요, 네. 신탁방식 때. 그 신탁방식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만기 시점에, 그러니까 만기라고 하면, 네. 그 개념상 두분다 돌아가셨을 때, 음. 그때 정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주택가격과, 그때까지 이용했던 대출 잔액을 비교해서, 예. 어느 게더 크냐에 따라서 다 정산해서 드리기 때문에, 만약 집값이 더 많이 남았다, 네. 그러면 저희가 수탁자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갖는게 음. 아니라 그 수탁 저희가 남는 금액은 상속자 아니면 수탁 음. 그 귀속 권리자한테 저희가 다나눠내게 되어 있고요. 관리할 동안만 신탁을 하고 맞습니다. 나중에 네. 최종잔액은 돌려주는데 그러면 팀장님 네. 이 신탁 방식은 제일 처음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네. 처음부터 신탁 방식으로 해야만 가입 가능한 거예요. 주택연금 가입하는 시점에. 이걸 선택하셔서. 처음부터 선택을 하신다는 네, 지 아닌지를 네, 크하합니다 네, 네. 저도 네. 궁금했어요. 저. 아, 네. 주택연금이 네. 같은 주택으로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려면 3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식을 바꾸실 때도 이 주택이 아니에 근데 만약에 다른 집으로 음. 이사하셔서 다시 가입하신다면 그때는 바로 가입이 음.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 요게 음. 방식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집을 음. 이사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집을 그러면, 바꿔서 네, 하는 방식 바꿔서 네. 바로 가는 그리고 작년에 네네. 새롭게 만든 제도 하나가 또압류방지장인데요 그게 뭐죠? 네, 저희가 주택연금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노후만이라도 편안하게 걱정 없이 음. 안정적으로 살기를 음. 바라는데 본의 아니게 뭔가, 이제 뭔가 사업을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솔직히 네네. 이러면 안 되지만 자식들이 뭔가 하면서 부모님께 좀또 그러게. 부담을 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러게. 그러다 보면 그 연금을 받으시는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안정이 흔들리기 음. 때문에 이 압류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압류 방지 통장 제도를 개설을 했고요. 이제 음. 185만원이 넘게 월지 급금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통장을 분리해서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제한되는 통장을 받으시고 음. 185만원 초과되는 부분 다른 통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185만원 음. 이내시라면 이제 압류금지 통장을 신청하셔서 이걸로 다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압류 방지 요 통장 혜택 보는 거는 최대 185만원이라는 네. 그런 뜻이네요. 네 맞아요. 최저 생계비 음. 범위 내에서 가능하십니다. 아까 10억 시세인 분 275만원 받으면 나머지는 보호 안되네요. 큰일났네. 그러니까 185만원까지만 <웃음> 받으시고 네, 나머지, 음. 네 나머지는 네나머지 압류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이쿠. 음. 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가 빠져들어 가지고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오늘 주택연금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오늘 좀 새롭게 많은 걸 사실은 팀장님 덕분에 알게 되고 배웠습니다 <웃음> 근데 이걸 우리가 한번 설명 듣고는 저구나 어르신들이 또이 설명을 들으실 거잖아요 네. 한번 듣고는 도저히 이해를 다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다 알아야 정말 활용이 가능한데 네. 그런 분들은 더 궁금해서 좀더 답을 알고 싶은 분들은 1위로 맞죠 맞습니다. 홈페이지 네. 제가 부동산 재개발 공고는 소장님 유튜브를 통해서도 앞으로 계속하겠지만 <웃음> 주택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정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알아두면 다 힘이 됩니다 네. 맞죠 네. 누구든지 찾아가고 문의하면 팀장님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실 거죠? 네 최선을 다해서 <웃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어, 오늘은요 정말 저도 굉장히 색다른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매일 저 혼자 앉아서 뭐 세금이 잃었습니다 재개발이 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 이렇게 제도가 있다는 걸 저도 오늘 촬영을 하지 않았으면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자녀들한테 다 의지하고 기댈 게 아니라 든든한 저자같은 아들 하나 키우는 게 이런 주택연금인 것 같네요. 공부를 해보니까 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금 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종잣돈 같은 집을 먼저 마련하는 걸 우리가 어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일구어야 될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내 노후는 어 대출 이자에 쏟길 게 아니라 이런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설계하는 데도 보탬이 되는 그런 제도를 주택금융공사에서또잘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 좀 좋은 혜택이었으면 싶고요. 팀장님 마지막 마무리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아 네, 제가 유튜브 통해서 많이 뵙고 또 이제 바라만 보던 소장님 돼서 굉장히 무한한 영광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 주택금융공사 상품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